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햇살각게 햇살 미나입니다 자 잠깐만 계세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썸네일을 제가 좀 띄우고 시작을 할게요 어디 갔을까 네 알겠습니다 어 백진주랑 수양미 이 합포장 상품이 따르게 그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백진주랑 수양미 어, 요걸 같이 드시면 더 맛있고, 더 소화가 잘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요리사들이 말하는 거니까, 어, 제가 좀 이따가 요리사들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어, 왜이저 아밀로살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아 어, 여러분들, 아 어, 요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저 아밀로스 쌀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어, 활력을 주고, 기력을 빨려 올리는데 좋은 쌀이란 건다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맵쌀보다 아밀로스 성분이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저 아밀로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 요즘에는 굉장히 쌀도 고급화 됐습니다. 고급화! 네, 여러분, 고급화! <웃음> 왜 고급화 이렇게 되는지는 뭐 추세가 그렇잖아요. 평범한 거는 이제 그, 그 보통 잘안사 먹게 되니까 좀더 좋고 차별화된 걸 많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개량하게 됐고 더 맛있는 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쌀 쫀득한 쌀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품종 개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저 암밀로스, 특히 백진주랑 수양미가 대표적인 저 암밀로스 쌀인데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운동하기 전에 운동 전후로 이걸 먹게 되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운동 전후로 해서는 어, 무거운 거 먹지 않아요. 소화가 잘안 되는 거 먹지 않아요. 기름진 거잘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기록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아, 좀더 내려고 하면 좋게 내려고 하면 어, 아, 이런 저아밀루타 소화가 잘 되는 아, 탄수화물 위주로 그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뭐라고 써 놨죠? 아, 마라톤 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제가 실제로 요 마라톤 뛰기 전에는 항상 이런 저아밀루쌀로만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이런 이제 그 저아밀루쌀이 아, 운동에 좋다. 왜 그러냐? 아, 우리 그 중학교 때 우리 많이 그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죠? 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 됩니까 왜 위급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든가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때 그쵸 에, 그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피가 어디로 가요 머리 눈이 근육들에게 피가 몰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소화기관에는 피가 안가요 그래서 소화력이 굉장히 뚝 떨어지죠 아 어,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토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화가 잘 되는 이저 아미노살로 드셔야지 이 기록이 잘 나온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마라톤 기록이 좋게 나왔고, 어, 여러분들, 예전부터 제가 그이 초창기 방송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저 여름이 오니까 이제 운동해서 살뺄 거라고, 어, 지금 현재 7kg가 빠졌으면 7kg. 어 여러분들 지금 말한 만약에 저랑 같이 이렇게 어 하셨다면 이렇게 저암류살로 밥을 드시면서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어 설탕 안 드시고 설탕 안 드시고 설탕 안 먹는 게포인트예요 여러분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료수 과자 쿠키빵 이런 것들 이제 사탕 이런 것들 이런 거안 드시고 이런 그밥집 밥으로 이렇게 자 밥을 채우고 운동하시고 그랬으면 저처럼 식기로 빠졌을 겁니다. 그쵸? 네. <웃음> 설탕 안 먹는 게 포인트예요. 설탕을 안 먹는 게. 자, 이렇게 돼서 어, 이저아밀로스 쌀은 또그 이렇게 몸에도 운동할 때도 좋지만 또 맛도 좋다. 아,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극찬하는 쌀입니다. 요리사분들 기사 인터뷰 내용 하는 걸 제가 보...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보이시죠? 네안 보이죠 이 <웃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이그 과학자들은 뭘하죠? 예,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우리 누리오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 올렸어요. 세계 일곱 번째 과학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어, 훌륭한 과학자들이 뭘 하죠? 실험을 하죠. 요리사들도 실험을 합니다.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테스트하고 실험해서서 어, 어떤 쌀로 밥을 할때 가장 맛있냐 했더니 수양미랑 백진주를 가지고 밥을 했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고급, 파인 다이닝, 고급, 그냥 고급 식당이라고 합시다. 고급 식당의 요리사분들이 한 인터뷰 내용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고급 식당일수록 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저하미루스산을 쓰는지, 그 음식을 시켜 드실 때, 그 식당에서는 기름을 안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맛을 내려면 기름이 있어야지 맛이 있습니다 더잘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이 약간 더부룩해질 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밥만이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이 저하 멜로살을 쓰게 될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품종 자체도 반맛이 좋고요. 그래서 어, 테스트를 해봤더니 백진주랑 수양미로 어, 같이 밥을 했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진짜 테스트 해봤어요. 어... 진짜 그런가? <웃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기 전에 어, 해보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어, 집에서 저처럼 어, 수양비랑 백진주를 가지고 밥을 해보세요. 어디서요? 햇살가게에서 지금 구매해서 어,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아,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그 소포장 상품도 있습니다. 저 햇살가게. 들어오셔가지고 소포장 상품 찾아서 하시면 돼요자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었죠 어,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분물을 쫙 빼시는게 좋대요 그래서 전분물이 빠지면 톡톡한 맛이 빠지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진다 이 칼로리가 낮아진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솥밥을 마신, 만드는데 솥밥 만드는데 중요한게 아 어, 맛있게 만드는데 <웃음> 맛있게 맛있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부재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 솥밥으로 해서도 맛있는데 아, 부재료 좀더 알록달록한 거 여러분 자 그런 걸 넣으시면 더 맛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넣으셔서 아, 솥밥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아, 아, 색상이 조금 으긋불긋한 거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부드러운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게살 뭐 게살습부, 게살볶음밥 이런 게 들어갈 때 게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게살을 같이 넣고 이렇게 파도 이렇게 넣어서 아, 색감을 아, 좀 맞췄습니다. 아 그리고 요 솥밥은 굉장히 쉽잖아요.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주중에는 이제 저도 귀찮아서 어, 전기밥통으로 하지만 주말에는 제가 밥으로할 때는 이렇게 솥밥으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사랑이한테 항상 이, 넣어줘요. 어 생복이 먼 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있어요. 자 이렇게 맛있게 어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맛있는 게살 솥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퍼서 나눠주면 얼마나 우리 가족분들이 좋아할까요 자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가마솥을 딱 열을 때 김이 확 올라오고 구간이 확 퍼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게 지금도 재현이 가능해요 이런 솥밥을 식탁 아, 위에서 뚜껑을 딱열때 김이 확 올라오고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한다면 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서 기억에 꼭될 거예요 좋은 추억으로 자 이렇게 싸서 아 하면서 여보 당신 사랑해 <웃음> 당신 이러면서 넣어주면 아 행복한 집밥 밑으 바로 지어지고요 파랑새가살집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밥 어떻게 한다고요 네어 백진주 수양미 이렇게 사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음이 백진주향 수양미 이렇게 따로 따로 살 수도 있고 화포장으로 살 수도 있어요. 따로 따로 사는 건 요, 어, 밑에서 어, 상품 보시고 음, 고르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같이 사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네, 더 맛있고 찰지거든요. 어,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드리면 아 만약에 그 백진주랑 수양미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신 분들에서는 이 소포장 상품도 있어요. 소포장 상품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 요 수양미는 굉장히, 굉장히 그, 찰진, 네, 균형이 잘 맞는 쌀이에요. 균형이 잘 맞는 쌀. 요 수양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찰지지도 않고, 너무 꼬들꼬들하지도 않고, 어,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는 쌀이기 때문에, 여러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쌀이에요.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이게 등록이 됐는데 그때부터 요리사분들이 그막 테스트를 해봤겠죠. 새로운 게 나오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현업에 계신 분그 요리사분들이 이걸 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고깃집, 뭐 한정식집, 초밥집 이런데 그루 불문하고 다 어떤 그식당에서 이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뭐 한정식집은 백진주랑 같이 섞어서 솥박으로도 많이 하고요. 고깃집에서는 마찬가지로 백진주나 요 수양미 많이 쓰시고 초밥집은 요 수양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수양미 이렇게 쓰시는데 어, 여러분께서 요 어, 수양미를 알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대부분이 이 그런 어, 현업에서 많이 쓰던 그 분들이 요리사 분들이 요리 프로에 나와서 이 언급을 하면서부터 그래요. 어, 요리 프로의 요리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아, 어, 그 요리사가 좀더 맛있게 밥을 하려면, 이렇게 맛있는 품종의 쌀로 밥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월 달에 어, 품절이 됐던 바로 그 쌀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바로 그 쌀이니까, 지금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4kg짜리 포장도 있어요. 4kg. 어,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찍하고, 쉽게, 어, 어, 밀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도 식재료이기 때문에 밀봉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밀봉해서 쉽게 할수 있는 4kg짜리 어, 지금 구매하세요. 어, 소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이 4kg짜리 두개 선물해 주시면 되고 또 요즘에는 자취하는 자녀분들 많아졌죠? 그 혼자 사는 그 자취생, 아들, 딸 챙겨줘야죠. 그럴 때이 4kg짜리 보내주시면 딱 좋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 챙겨줄 때이 4kg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어요 찰진쌀 미오가 있습니다. 아 요거 요거 대신에 잠깐만요. 어 백진주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요 백진주는 백진주는 가장 찰진쌀입니다. 가장 찰지다는 건요.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어, 아밀로스 성분이 적어요. 그래서 9 1 그래서 어, 굉장히 찰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 백진주 쌀, 많이 선호하는데, 특히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처럼 이제, 어, 일반 성인보다 소, 그, 소화력이 조금 낮아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백진주 많이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운동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시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성인보다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속 편한 걸 좋아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쌀이에요. 백진주 쌀.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이 백진주 쌀 많이 선호하신다라는 거 제가 말 언급해드리고 어요거보다 지금 언급해드린 이 쌀들보다 더 저렴한 걸 찾으신 분들도 있겠죠. 가성비 좋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당연히 맛있는 거는 수양미 백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 그것보다 더 어, 어, 저렴하면서 어, 맛은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찰진살입니다. 찰진살 미호. 이 찰진살 미호 찾으시는 분들은 음, 어떤 분이 많이 찾을까요? 네, 대기업에서 많이 찾습니다. 대기업에서 어, 왜 대기업에서 찾을까요? 네, 대기업에서 원하는 거딱한 가지입니다.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그 대기업에서는요. 어, 저렴한 거 찾지 않나 않아요. 싼거안 찾아요. 싼 거는 품질을 별로 그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아, 어... 그 가성비 좋은 걸 찾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은 거 그게 바로 요 미오쌀이다 여러분들 즉석밥 많이 드시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게 요런 미오쌀입니다 왜 그러냐 어, 그런 종류의 쌀들은 한번 쪄내고 다시 한번 데워야 되는 두번 데워야 되는 그런 병, 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지고 맛있는 쌀이 아니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찰진쌀, 미오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냉동하고 해동하면 굉장히 맛이 없어지는 걸 아실, 아시는, 아실 거예요. 아, 이럴 때이 찰진쌀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다. 향미 백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성비 좋은 거는 이미오쌀 찰진쌀이다. 라는 거 제가 설명해드리고 아, 그리고 일반 맵쌀 아, 찾으신 분들 있죠. 아, 꼬들꼬들한 건 나는 꼬들꼬들한 한게 좋아. 아, 너무 이제 찰진 거 싫어. 난 꼬들꼬들한 게 좋아. 아 그렇고 그럴 때이 일반 경기미 맥쌀 구매하시면 됩니다 꼬들꼬들하고 구수한 이 경기미 행복이던 경기미 쌀이 가장 일반적인 맥쌀이면서 구수하고 아, 맛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 위에 제가 들고 있죠 어 수양미 백진주 찰질쌀 미오 그리고 행복이던이 경기미 이, 이 경기미는 어떤 쌀이라고요 구수하고 어, 꼬들꼬들한 그런 쌀들입니다 이런 쌀들은 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에서 나온 쌀이에요 지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 위에가 서울이고 밑에가 남부 경기도 남부예요. 경기 남부 해안가 일교차 큰 간척지 쌀인 거 보이시죠? 네,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 쌀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 쌀.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쌀을 구매하실 때 어, 그 재배 지역 환경 보셔야 되죠. 아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이렇게 클수록 고난과 역경을 일어난 이견이 이, 이, 이, 이 농작물이 굉장히 맛있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란 말 있죠? 자 고난과 역경을 일어나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자란 이런 농작물이 딴딴해지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쌀알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쌀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쌀알이 크면 네, 퍼지기 쉽겠죠. 자 <웃음>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밥알은 큰데 퍼져있는 어, 쌀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 다른 사과도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가 외국 사과랑 다르게 더 맛있고 달고 안에 꿀도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 유교차가 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이랑 다르게. 자 이렇게 맛있는 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쌀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매하시는 거예요. 생산자 직송이에요. 자 지금 생산자가 어디냐? 경기도 화상시 남양만 간척지에 있는 독점 RPC이고요. 저희 가족 기업이면서 여기서 구매하시면 독채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생산자 직통으로 발송해드리는 곰입니다 경기도 화상시 남양만 간척지에서 이렇게 쌀을 수매해서 별을 수매해서 가을에 아, 어, 보관합니다. 전 짱거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해서 여러분이 이, 그 주문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때 도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립니다. 아, 어, 맛있는 신선한 깨끗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GMP 인증 마크가 있는 꼼꼼한 시설에서 품질 검사 모두 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동화된 시설에서 생산해서 택배 박스에 넣어서 보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햇살 가게에서 어, 구매해 주시면 발송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지금이요. 자, 맛있는, 어, 햇살 가게에서, 음, 경기이 구매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파는 게 있죠. 여름에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반, 뭐냐? 바로 찹쌀입니다. 이 찹쌀은 굉장히 수확량이 적어요. 그리고 귀하고, 그 그래서 참쌀, 참쌀, 참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 전국에 있는 농민들의 그 찹쌀을 수매해가지고 저희가 파는 거고요. 그래서 어, 국내산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찹쌀 보양식에 많이 들어가죠? 네, 삼계탕에 뭐 들어가죠? 이 찹쌀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력을 올려줄 때 어, 약식, 그리고 환자식에 들어갈 때 어, 흰죽, 게살죽, 전복죽 이런 거할때죽쓸때이 예, 찹쌀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력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아, 소화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건 발효도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혜라든가, 뭐, 막걸리라든가, 이렇게, 아, 발효가 필요한 것들에 이 찹쌀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찹쌀. 아, 이런 분들이 이 찹쌀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이, 어, 기력 올려줄 때이 게살죽, 어, 아, 어, 저 운동할 때 요, 어, 죽 많이 먹어요. 어, 왜 그러냐면, 건강한 저도, 어 운동할 때는 몸이 가벼워야 되고 기력을 확 올려줘야 되거든요. 활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 밥으로 먹는 것보다 소화가 더 빨리 돼요. 죽이.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전후로 해서 이 찹쌀죽, 개살죽을 아, 먹습니다. 아, 운동할 때도 이 개살죽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 뭐 기력이 없으신 분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 아, 죽을 때 찹쌀 써서 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물론, 이제, 귀찮으니까, 죽집에서 사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더 기억이 남고, 어떤 게더 나를 챙기는다는 느낌이 난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은 대부분, 어,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오감이 자유되고, 반정적으로 격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이, 여러분. 언제 기억, 기록이, 기억이 남는다고요? 네. 아, 감정적으로 격정이 날 때. 여러분, 예, 집 그, 집에서 이렇게 사오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냄새 피우고, 이렇게 불 앞에서 이렇게 땀뻔뻔 흘리면서 이렇게, 어, 만들어주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사랑받고 있거나, 네, 제가 내가 챙김을 받고 있구나. 이거 느끼겠죠? 자,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챙겨주는 것들. 자, 이렇게 맛있게, 아, 그리고 정성 들여서, 아, 죽을, 개살죽 만들어주면, 아, 고마워. 내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어, 아, 요런 분들, 가족을 챙겨줄 때, 요 찹쌀로, 이렇게 개살죽 만들어주시면, 아 정말 감동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맛있는 게살죽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어 밑에가 깔렸네요 자이 찹쌀로 또 어렸을 때 많이 해먹었던 게 뭐냐면 아, 어, 약식입니다, 약식. 어때 제가 왜 이렇게 약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프기만 하면 이렇게 약식을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약식이란 말에 왜 약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 어. 아, 이렇게 약식해가지고 넣어주면, 이거 먹고 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명절이라든가, 그리고 뭐잔치집뭐 이럴 때이 약식 쉽게 먹었죠. 그때 많이 챙겨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약식 먹고 신, 그 힘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어, 아,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만들기 너무 쉬워요. 왜? 전기밥솥이 있거든요. 자 전기밥솥으로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전기밥솥, 자 여러분 해보세요. 어, 전기밥솥에다가 이렇게 재료 넣고 어, 뚜껑 닫고 어, 30분 지나면 됩니다. 고압 취사 버튼 누르면 돼요. 고압 취사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뒤집어서. 아, 어, 이쁜 틀에다가 고정시키면 끝나요. 자, 이렇게 맛있는 약식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맛있는 약식. 어, 별거 없습니다. 자, 힘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랑, 특히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어, 뭐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경험, 어디 가서 못 합니다.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쉽고요. 자, 집에 이쁜 틀 있죠? 이쁜 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갖다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귀여워하고 사랑해 줍니다. 엉덩이 토닥이고 아이 이뻐. 아이 이쁘다 우리 선지 이러면서 자, 용돈도 지어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맛있는 찹쌀, 약식. 요거를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데 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어, 합포장으로 돼있는 걸로 구매하신 게더 저렴해요 따로따로 사시는 것보다 자 수양미랑 어, 찹쌀 이렇게 합포장으로 된거 구매하세요 어 수양미랑 찹쌀 이게 따로따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평상시에는 요 수양미로 구매해서 밥해 드시고 요수양미가 제일 재구매율이 높아요 검색량도 가장 많고 만족도도 제일 높고요 어 가장 많이 쌀, 팔리는 쌀이기도 합니다 요 수양미로 평상시에 드시다가 뭐 기력이 없다든가 아이가 시험을 본다든가 뭐과장 업무로 좀 힘들어 한다든가 이럴 때 찹쌀 많이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찹쌀로 죽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때 있잖아요. 마법의 기간에 이제 저혈당 증상이 많이 옵니다. 저탄수화물증. 그럴 때요 찹쌀 많이 섞어서 밥을 해 드셔보세요. 그런 거 많이 완화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아, 사랑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음, 사랑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하신거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